아유, 이거 뭐 날도 날아나고 이거 할 것도 없고 참, 아유, 좀 그렇다. 할렐렐렐렐렐렐 흘리리리리리, 아이, 이 시간에 갑자기 왜 전화야? 여보세요. 야, 잘 있었냐? 예? 아, 가 누구? 누구세요? 아, 나야, 시방세야 진석이. 진석, 진석이, 진석. 어, 야, 진석아. 이 새끼 이고 살아 있었네. <웃음> 아휴 반갑다. 아휴 그래 오랜만이다 이빙시야나좀 사업하자 너 돈이 벌리는 재미 아주 살고 있어. 존나 잘 산다 아주 그냥. <웃음> 아 이런 개시기봤나 <웃음> 그래 너 결혼은 했냐? 얼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결혼했지 당연히 했지. 지금 딸만 둘이 있다 <웃음> 너 군대 가고 나서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연락 돌려갖고 전화게 찾았어. 에? 야. 아니 뭔...뭔 뭔 개소리야 우리 동반입대로 군대 같이 갔었잖아 어? 동반입대? 야야 야, 잠깐만 뭐야 너무 헷갈리는거 아니야 아이고 저... 저기 혹시 죄송한데 조원우씨 전화 아니었습니까? 조원우야 조원우? 아닌데요? 나 아, 이름은 박노준인데요? 아유 맙소사 아유 죄송합니다 Ruff! Ruff! Ruff!